문을 오늘 유튜브에서 다운받는 방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만들기에 들어가서 오디오라이브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무료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르별로 보면 락음악 클래식, 팝 여러 가지 유형에 게 있습니다. 아, 팝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또 기분에 따라 밝게 또는 음악 피아노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어, 저작자 표시가 필요없는 부분이 무료음악이겠죠 그래서 저작자 필요없음에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보시면 저작자 필요없음은 무료고 저작자 표시 저작자 크리에이트 저작자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마크가 있는 것은 그리고 저작자 필요없음 하면 사람 표시가 없어지죠 어, 이와 같이 이런 네, 이렇게 음악에 맞춰 네, 다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음향효과도 있습니다 음향효과에 들어가서 어, 예를 들어서 어, 과수원에 이 조류, 새를 쫓거나 또는 멧돼지나고라니 뭐 등을 쫓을때 이런 약간 공포스러운 소리나 울음, 알림, 공상과 공포 효과음악 응급차 소리. 여 네. 가지 다양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영상들을 적절하게 에, 음향 효과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운로드는 이 오른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고 싶다. 네, 이걸 그러면 우측 버튼을 딱 누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면 바탕화면에 요 같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도구 도구 소리에서 찾아 하시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